닥 먹었어? 네 오늘 또 만났네 어, 어제까지만 만나고 오늘 안 만나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헤어지면서 피어싱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피어싱을 <웃음> 따라가 보려고 해요 어디? 어디다 한다고 피어싱을? 이빈 부이빈인데 피어싱 무이비엔. 아, 어도네 아, 예. 배꼽에? 아, 저는 배꼽에 피어싱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 취향에 맞게 한번 따라가 보시도록 하자 가자 갔다 가자. 출발 어, 와까미시비미뺄 아, 오랜만에 뺄까미 뺄 오게 뺄네 음, famous 한뺄 여기서 많이 뺄까지 뺄까미 한때 여기서 많이 놀았지. 오빠 아집 투리스마 오케이 까만자 여기야 자, 낮에 오는 VBN입니다 뭐야, 어두운 데로 가 니다 오 많이 오오 이거 왜안가지하는 걸까? 깜고 진짜. 지금 이야 어, 부위변 안쪽에 여러 개까지 두는 적은 처음인데. 써 o g 와? 안녕. 와, 처음 오는데 다른 여성분들도 막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디, 어디야? 있어? 아, 야아 안녕. 왜요? 여기, <웃음> 와, 되게 신기하다. 네 제가 VBN 안쪽까지 막 이렇게 들어온 적은 없는데 보니까 은근히 막 이렇게 다른 건물들이 좀 많네요. 다 배꼽에 할수 있는 거야. 예뻐 와, 예뻐 아. 예 이거 이거 할 거야? 응. 어, 근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응. a n I, can I do it? Can I do it? Can I do it? c n I d n I do it? t c a I 안 t 파 I thắt thử thắt thử thắt thử t h t thử t h t thử thật thử n h ậ t thử thật thử thật thử thật t h thật t h i thật thử t a t t h o thật thật thử t h h ậ t thật h ậ t h h t thật t t t t thật h ậ t t h ậ h ậ t thật h ậ h ậ t thật t h h ậ t thật h ậ t thật t h h ậ t t t thật h ậ t h ậ t thật thật t h ậ n thật thật h ậ t thật t h h ậ h t h t h h h t h h h Sai, có quần heo à y có quần q u n đấu sao một cái đầu nào đầu nào để, để... để mũ tê cái này wow. 5 m phút nha cái mà c h ư n m p h ồ i xưa làm không có tê luôn á mũ tê nó đỡ đau hơn Ủa, ủ tê n m phút ừ. chị bỏ xuống đi cho nó t h ấ p h a minute c n y cái này cái này cái y c i n y cái y c này c i y c này c i y c n y cái y c n y c n y c n y cái y c i n a y c y c n y c y c n y c y c n y c y c n y c y c n y c y c n y c y c n y c y c n y c y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c n hay nạp phải đúng. c t h y 링 다이아몬드. 네네. 아빠네. 히히. 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가봐요. 막 어려운 건 아닌 거 같은데. Anyone want to have tattoo and a new piercing? Please come to here. 부위비엔 안쪽에 있어요. 부위비엔 can dream and travel. 마사지, 음. 스파, 타투. 음. 됐다. 레이, 돕. 한번 이따가 나갈 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물신 얼마나 하냐. 어, 안 그래도 이게 어깨 쪽에 등등하고 어깨 쪽에 타투를 하고 싶었거든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도와아 어, <목> <목> <목> 그럼 아, 사. 유튜브 뮤직 네. 아, 그림 그리는 거구나. 응. 배안안안어 h ì n g e 코 không đồng không đúng hả? c ò s pa. n h ị n e c một cái h à y o rút cũ. Cái a n h à 네. 음, 일단 시술은 네. 끝났어요 지금 딱가 봤는데 아이팅야너 네. <웃음>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근데 이게 아, 배, 뱃살이 없어요 이뻐요아 근데 이쁘긴 이쁘다 진짜 나 처음 봤어 진짜 배꼽 부리는 거 이뻐지고, 이뻐, 이뻐지고 싶은 여자의 욕망인 오빠 아니아나아가야 <웃음> <웃음> 응. 오야나큰 아, 차이 나. 괜찮에그물뒤 응. <웃음> <웃음> <웃음> 피를 닦아내고 있고요. 네. <웃음> <전>. 이터가오오 <울라져이. 울라져이. 웃음> <주짜마>. <웃음> 이제 말. 음, 자. 빨리 내려 내려. 송이. 응? 이거 다이렇게 예쁘고, 예쁘고, 예쁘고, 예쁘고, 예쁘고, 예쁘고, 예쁘고, 예쁘고, 예쁘고, 예 그러면 이거 못론 바장 바장 바짱바짱 바장민아? 바장민. 저나나물어을거 있어. 아니 허인. 얘는. 나뭔 이거. 이거. 저기. 저기. 어 어디? 개미 ơi. dạ. 공 ộ 이 아. o n sói. m 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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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that that size much angry. Uh, uh, I want angry. angry. Okay. Okay. 난티카네 <웃음> <웃음> Okay. You w t tattoo 주 h Lettering. i h t So you want uh. cover? h uh. uh, no cover. No cover. Uh. <laughs> 너가 모델을 해. l e t t e r Yeah. 아.. Uh, 탈투어때아 <뭐� uh, I see on. but normally that o yeah. have to be like 아 어때요 그러면수어어때아 can can 음좀 배우 배우 배우 배아 배우 배아 배우 배아 배우 배우 배아 배우 배우 배우 배우 배우 아우 배우 배우 배우 배우 배우 배우 아우배아 배우 아우 배우 배아 왜너치원날래 그냥 비행고 하나? 오빠,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너라면 먹고 갈래가 무슨 뜻인지 알지? 왜 하면? 왜 하면? 왜 하면? 이 하면? 왜 하면? 왜 하면? 는 하면? 왜 하면? 왜 하면? 왜 하면? 왜 하면? Em có thể là chứ? nhỏ hơn một xíu cũng đủ Tại vì em phải biết chính xác cái size thì, thì em sẽ báo giá cho chị thì... Khách đứng đây <cười> Làm <cười> hai lợn là... Khách liệu tiến v i Em cứ mấy báo mấy đi, em. em báo đi cứ báo. Em nghĩ là 17 đến 20 은 바이 27 야. 10 바이라 ครับ. 타이 17. 음. 2 o 보내다. 2차. 음. 원시발 안에 넣어 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 예요. 러니는그 o 디자인을 새로 했는데 이게더나은것 같아요. 일단은 뭐쎄요 음. 뭐.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음, 네. 해야될것 같아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까먼. 네. 네. 네. 응. 네. 이제 가자 이제 집에. 집에 집에 가자. 빠빠. 바이 thank you. 오늘 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가자 이제. 아, 그렇지? 모르겠어. 그냥 한국에서도 저 정도 금매을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물어본 적이 없네. 응뭐이래서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리까리 해서 일단 대꼽 시술은 다 끝났고 자 이제 리나 잘가 우리 오빠도 갈거야 구경하러 왔어 집에 그래, 가요 그래 잡아 와우 볼케이노 영업 준비를 하는 볼케이노입니다 자 이제 저는 택시를 타고 갈게요 잘가 어, 오빠 이제 갈게 바이바이 아, 어, 바이바이